잘했대요. 잘했대요. 좋은 거 많이 주네요 무기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f 같아요 어디보 e 뭔가 다한거 같긴 한데 t 스트 없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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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캐릭터의 기술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개별 지도에서는 화면 상단에 표시된 숫자만큼의 인원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아. 선생은 시각 시에대해 완전 이건 육성 시뮬레이션? 시험까지 있다니 고 엄청나네요. 아, 합격하려면 충분히 단련되어 있어야 되고 계획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병과로 클래스 체인지 할수 있습니다. 상이병과로 클래스 체인지하면 능력과 성장률이 오르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개시해야 된다 목표로 그러면 에델가르트는 다 뭔가 딱히 바꿀 게 없어 보이는데 목표가 다 알아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얘를...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지도를 한번 해보자 베델가르트가 전 주로 키워야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들어서 일단 도끼를 검술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거 한번더 해보자 퍼펙트 어 그라이 도우센데 도젠데쇼? 칭찬해 주자! 난라꼬, <놀라> 그쓰그타이네그쓰그타이네아 다른 애야, 해야, 해야되지 않을까? 잠깐만 뭔가 더할수 있나, 여기서? 딱히 에델가르트한테 도끼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도로테아는 마법이죠 굿! 행동력이 완전 줄어드네 그럼 수업 개시하자 질문? 절세 미인보다 그럭저럭 귀여운 편이 더 인기인 경우도 있는거 아시죠? 귀족도 공작보다 자작 정도가 좋다던가 선생님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전첫 번째 거 하겠습니다. 에? 소유코도다. 소유코도다. 의욕상승. 다행이다. 열심히 듣고 있네요. 누구 생일인가봐요, 일요일에. 좋았어, 레벨업! 미이 뜨이 떠은와 흔들기 라이 비신하지 않아 누구 생일이지 아 라파엘. 응저 그, 음, 친구 알아요 먹을 거 좋아하는 친구죠. 뭐 산책도 못 하고 쇼 부기점. 무기 상태를 좀 볼게요. 무기 상태 좀 볼게요. 철의 검이... 곰이... 사야 되나? 이거 지금 기존에 싸웠던 애들이 지금 없긴 없어서 철의 검 하나쯤은 사줘야. 에델가르트가 너무 없다. 하나린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될것 같고요. 얘를 사줘야 되나 아니야? 좀 그래도 좀 남은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다 사지는 않는걸로 그리고 제 위치를 다시 옮겼어요 자 그럼 출격을 해볼까요? 준비됐어 출격! 프리전투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노멀일 때는 행동력이 0인 전투도 발생한다고? 난이도 쉬움으로 하길 잘했다 실전 연습을 먼저 해야겠죠? 실전연습으로 출격 마법을 습득한 유닛은 공격이나 회복수단으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마법을 무기 대신 장비에 사용할 수 있다. 마법을 사용하면... 우와! 읽으려고 했는데... 자, 두근두근 실전연습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전연습시간이 <목소리도> 되었습니다. 기사단을배비시 싸울 필요가. 다네이 있어. だった先生이言うのもなんだ대れど兵の扱いが대か가なけ면ば聞대てくれる騎士団を配備す 되면. 병의 대처가 안 되면. 병의 대처가 안되を 병의 대처る안 되면. 병의 대처가 안 되면. 병의 대처가 안 되면. 병의 대처가 면 영기 계략. 주의의 미카타와 랭계해시카 공격이니요. 저격 계략을 사용하면 아, 공격 범위 안에 있는 적에게 계략을 사용하면 연계 계략이 발동한다. 연계 유닛의인원 수가 많거나 지원 레벨이 높을수록 계략의 위력과 명중력이 상승합니다. 그렇다면유닛을 선택한다. 일단 네델바르트 아, 다 출격할 수 있네요. 전투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적을 전멸하라. 애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자, 누가 먼저 가는 게 좋을까? 아세라드, 다타카오다타카오 여기숨어았다 귀신이 닮이끄제다이 닮았다. 귀신이 닮았다. 귀신이 닮이 닮았다. 이 숨어 수모이꼬 무대에 아가르より 긴장するわね. 긴장するわね. 난 이렇게 하자. 접근합니다. 예! 저렇게 많이 달다니. 공격을 해왔으니 반격을 안할 수가 없죠. 대박. 엄청 세잖아. 저 이렇게 셌었군요 감동이야. 고무카라다니. こんな力んこんな 力が. 나かなか 얍니다네. 나かなか 얍니다네. 피하는군요. 그러면 너도 공격하자. 아니 나좀 피할까? 안 닿네. 얘는 다음 가. 안 닿. 다 대기하죠. 대기. 나온다, 나온다. 공격하러 오는군요. 공격한다. 안돼. 에델가르트. 와, 진짜세요. 이 승부가 됐다네. 이겼다. 이 좋은 승부였어. 역시 기사단이 함께해서. 아! 나린이 지켜줘야 됩니다. 반격을 해야죠. 한 방에 무다스 장애, 스 가라, 테크라. 좋았어. 카 一つ上がりました。戦い身も心も強くします。強くします。さすがだな。チャリストを言ってろ。三度。調子いい。出ててよかったわ。レベル。<笑> 思ってたほど伸びなかったわね。あんや、じゃあでした。